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공위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 오른쪽이 좋아요. 아 왼쪽이 좋아요. 공 가운데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얘기를 안 해주네요. 오늘은 굉장히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공위치 원칙은 무엇이고 어디다 두어야 내가 잘칠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공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운데다 둬라내 몸의 가운데다 둬라 왜? 그냥 가운데가 이 몸의 최저점일 것 같잖아요. 그냥 딱 가운데 팔이 이렇게 있으면 어, 가운데면 최고 저점이니까 얘가 이렇게 다치는 데가 여기겠구나. 이제 공 위치는. 그곳에 다 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공위치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윙을 했더니 나는 스윙을 했더니 자꾸 그날은 오른쪽에 이 자국이 난다. 뭐 디브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그렇다면 공을 거기다 두고 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 공의 위치, 가운데죠. 가운데. 다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렇죠? 왜냐면 양손이 모여서 딱 일을 할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 코앞에 다탁 두고 가운데다 툽니다. 아이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가 맞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도 그 부류고요. 손이 이렇게 딱 붙은 상태에서 골프채를 잡는다면 이건 가운데가 맞아요. 왜냐면 오른손이 밑에 있지도 않고 왼손이 밑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최저점을 어떻게 찾냐. 내가 만들어내는 그 원의 최저점은요, 이 척추선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쭉 해서 연장선. 이렇게 섰을 땐 여기거든요. 근데 골프스윙은 이렇게 우리가 그립을 할때 합장을 해서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잡냐. 오른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오죠? 잘 보세요. 여기에서 딱 붙였을 때는 가운데, 오케이, 동의. 그런데 클럽을 잡을 때는 쭉 밑으로 내려와요. 이때 제 어깨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던 어깨가 오른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고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형상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던 게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손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깨가 떨어지죠. 그러면 제 척추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약간 왼쪽으로 기울죠. 그래서 그 방향을 쭉 내려 보면 왼쪽 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귀 아래에다가 놓게 돼요. 그래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미들 아이온이잖아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했을 때 코가 아니라 코가 아니라 귀 밑에 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공 위치의 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건 컨벤셔널 스윙을 했을 때 이제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내려와 있죠. 원래는 이렇게 잡으면 그냥 가운데일 텐데 내려오니까 어깨가 기울어져 있고.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그대로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약간 몸이 기운 상태에서 놓여있고, 그리고 옥스윙처럼 바로 뒤로 빼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뭐 공도 약간 높은 탄도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윙 형태로서 샷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슨 핵심은 이공 위치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일까요? 제 스타일상? 아니겠죠? 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틀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가장 정확하게 교과서 쪽으로 오른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공 위치가 그리워요. 가령 선수들은 쫙 회전이 됐기 때문에 공이 오히려 오른쪽에 있으면 원이 찌그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상태, 최초의 셋업을 그렇게 맞춰놓고 쭉 돌아 들어오면서 만나는 위치가 이 위치일 때가 최적화 됐는데 여러분들은 원이 한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 물론 나는 백스윙 프로도랑 똑같이 가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양쪽을 균등화했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갔으면 이쪽도 쫙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때 그 위치에서 굉장히 강력한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 스윙이 조금밖에 안 간다면 나의 공 위치에 대한 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딱 왼쪽 발 약간 가운데서 왼쪽이 캐가지고 놓고 치면콱 올라가지고 쭉끌고 내려와서 돌리면서 딱 때릴 수 있는 위치인데 이거는 내 동작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럴 때에는 공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반개 반개 반개도 괜찮고요. 그 위치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스윙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스윙 아크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공이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하나가 더 오는 게 좋아요. 나는 그냥 남들이 볼때큰 스윙은 아닌데, 어, 작은 스윙도 아니야라는 분들은 가운데, 아, 또는 가운데서 하나 오른쪽. 어, 나는 스윙, 백스윙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사람들이. 그래.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공을 두개 정도 오른쪽에 놨을 때, 스윙 형태가 보세요. 스윙을 제가 작게 해볼게요. 작게. 이거 오른쪽, 어, 이거 무슨 펀치전 할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의 스윙 아크가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큰 스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스윙 크기가 뭐 프로의 버금가는 그런 큰 아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했을 때 공을 왼쪽에 놓는 게 좋고요. 그 코에서 약간 귀 밑에 쪽 그리고 스윙 크기가 중간쯤 된다라는 분들은 코에다 두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뭐 척추각이고 뭐고간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스윙 아크가 저같이 굉장히 작은 분들은 의도적으로 공을 오른쪽에 반대로 갖다 놓으면 훨씬 더 여러분 회전력에 맞는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다. 골프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별도의 레슨으로 풀어 드리겠지만 그냥 획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공은 약간 왼쪽이고요. 가운데고요. 어디고요. 스윙 크게 해야 되고요. 꼬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쫙 해서 골반 돌려 가지고 딱 때리는 걸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숙달된 프로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 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있는 이 공의 위치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쫙 가서 밑으로 와서 딜레이 시키면서 회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동작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서두르느라고 이 공을 치러 가는 거예요. 덮어 때리는 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 본능적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 나한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 공을 치러 가다 보니까 덮이는 경향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극단적으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도요 엎어 때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공 위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거 너무 멀어요 나한테.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공 치러 갈때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다 두면 여기다가 이제 연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엎어 쳐요? 엎어치면 여기 올 텐데. 그러니까 계속 여기를 치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남기기 위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 공이 오른쪽에 있는 공을 치려다 보니까 몸이 뒤에 나오면서 공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건공 위치를 획일적으로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을 때 가운데 두세요. 가운데에서 공한개 왼쪽에 두세요라는 기준은 이 척추각의 연장선. 그래서 몸의 중심 최하단부에 공이 놓여야 한다는 라 기본 원칙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 공을 현실적으로 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에 버금가는 회전력이 있어야 돼요. 회전 반경이 있어야 돼요. 회전 역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나는 스윙이 작으니까 뭐 프로만큼은 아니어도 스윙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돌리는 것 같아요라는 분들은 가운데에서 반개 정도 오른쪽. 아유, 나는 뭐이병옥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회전도 못하고 써. 그런 분들은 공한개두 개를 완전 오른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공을 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두 번째 나가는 건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제 뭐,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양 팔을 같이 쓸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요. 양 팔을 같이 동일하게 쓸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요. 그런데 이 양팔을 균동하게 쓸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럼 대체로 기본적으로 직업으로 삼지 않는 이 골프를 직업으로 삼지 않는 뭐 우리 골퍼분들은 오른손이 발달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오른팔은 오른 어깨 아래서 완전히 대장 노릇을 해요. 그리고 왼팔은 왼 어깨 아래서 대장 노릇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왼손이 쫙 이렇게 땡겨 치는 게 발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른손으로 내리는 게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내려서 치는 게 발달한 분들은 무조건 그 공은 오른쪽으로 그냥 와야 돼요. 뭐, 여기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왜? 바로 빡 때리니까. 그게 옥스윙의 맥락이죠. 자, 봅니다. 오른발 쪽, 지금 카메라 보면, 오른발 쪽. 그래서 딱 보면, 여기서 치니까 오른 어깨 밑에 있는 거죠? 오른 어깨 어깨 밑에 있을 때 공이 가장 파워풀하게 맞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측으로 가서 쭉 돌아 들어오는. 이런 샷을 할수 있죠. 그런데 유독 제가 볼 때는 아홉 명, 9명, 열 명에 아홉 명은 오른팔 파고, 그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왼팔 파는요.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진짜 치기 힘들어요. 최소한 가운데 더 왼쪽. 왜? 왼쪽이 돌면 아무래도 아크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돌니까. 그러면 스윙이 아무리 옥스윙 형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왼손으로 돌려서 치는 골퍼들은요. 쫙 넓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을 왼쪽에 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약간 오늘 레슨에서의 첫 번째 파트에서 드린 그 공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양팔이 균등하게 쓰이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하는 거고. 더 현실적인 건 내가 오른손을 더잘 쓰느냐 아니면 왼손을 더잘 쓰느냐? 그 부분이 먼저 판단이 돼서 공의 위치를 선택하는 게 실전 플레이에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 뭐 초보 골퍼도 계시고 중상급자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 위치에 따라서 아, 이거 뭐 휘둘러가지고 맞는 데다 놓으면 되지? 그것도 맞죠. 그런데 연습을 할 때는 늘 같은 데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날 컨디션이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공을 여기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평평한 매트에서 연습을 할때 어떤 식의 기준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떤 팔 타입이냐, 어떤 손 타입이냐를 알아서 놓는 게 최적화된 거고, 만약에 난 양손을 다쓸수 있다는 분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스윙 크기에 따라서 가운데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렇게 정해서 공의 위치를 판단하시면 굉장히 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뭐 내용 가볍지만 굉장히 기본으로서 여러분들 실전 플레이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막 기능도 있는 채널인 거 아시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